안녕하세요! 태이이입니다 오랜만에 폭렬격전 뽑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동안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레전즈도 하고 폭렬격전 뭐 어... 그 뭐죠? 슈베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하던 폭렬격전 뽑기 오늘은 미래의 손호반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스카우터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손오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패스 캐릭터가 안 나왔던 저주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결정되어질 것 같은데요. 미래 손오반은 보시는 것처럼 미래편의 카테고리로 어, 미래편 카테고리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디펜스가 시작, 어, 턴이 지날 때마다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는 데미지 감소를 통해서 탱을 할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미래선호반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래선호반 같은 경우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는 히로인 뽑기여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주는 그 동안 모아뒀던 용석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같이 나오는 캐릭터 중에는 이제 기블베, 바로 기술 초사갓 슈퍼 스타이어인 베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없는 캐릭터죠. 제가 그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패스 캐릭이 안나오는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사3 버도 초사3 카테고리 리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예전에 나왔던 이제 초사 트랭크스인데 어요는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부터 보는 캐릭터들은 다 안나왔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함정 캐릭터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오늘은 어..용석 100개를 써서 연속뽑기 두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동안 안나왔던 이 뽑기가 오늘은 나올 것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뽑기 첫번째 갑니다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에 너무 안나왔어요 진짜 과연 로딩이 좀 긴데 로딩이 진짜 길었죠? 자, 선호공과 손오공과... 아! <웃음> 패스캐리 확정인데요, 이게 볼까요? 지금 사탄이 마인볼을 타고 올랐죠? 제발! 한 번에!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생 3까지 변신한 상황이고요 자, 첫 번째는, 자봉. 두 번째. 좀 마음이 조금 편하죠. 확실하게, 패스가 나오는데, 이제 좋은 패스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아아아아아아! 여러분, 드디어, 저주가 풀렸습니다. 세 번째 만에, 초사인 선호반 미래, 나왔습니다! 아, 너무 소리 질렀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 질렀네요. 아, 요번 뽑기 대성공인데요? <웃음> 자, 미래 캐릭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인조인간도 나오고, 또 인조인간, 이제, 미래 버전의 18호. 네, 초인 트랭크스. 하나만 나오나요? 아, 아쉬운데? 오랜만에 좀, 패스도 두개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GT선호반이죠? 요거는, 아, 이게 뭐야. 지능, 골든 프리저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와, 씨, 첫 번째, 연속 뽑기만에, 노리던, 미래 손오반이 나왔습니다. 하. 아, 이쯤 되면 그만, 할 법도 한데요? 어? 한 번만에 나왔는데? 이거, 아꼈다가, 다른 데 쓰,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어떻게 할까요? 아나 진짜 고민되네 나중에 분명히 브롤이 뽑기 나올텐데 그래도 오늘 원래 두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한번더 해보죠 어 이거 뭐야 지금 잠깐 방송이 끊겼었는데요 여러분 어? 지금 지금 방송이 녹화가 지금 됐다 안됐다 했거든요 조금만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연속 뽑기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없는, 어, 저기, 초사앤3 버독이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로딩이 길면은 뭔가 나온 것 같거든요?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어, 아, 베지터랑, 그, 나머지 3명이 합쳐서 총 4명 남면 합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었네요. 잘못 알았네요. <웃음> 아그 뭐였지? 베지터랑 그 조합이 있는데 제가 그거 배웠다가 다시 까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0개를 썼긴 썼는데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타 아이 뭐야 야콩 무천도사 다섯번째입니다 미래트랭크스 똑같이 나왔죠 일곱번째 아 지능 비루스가 나왔습니다 지능 비루스 이거 뭐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덟번째 아홉번째인가요? 마지막인가 이제 아 이게 아홉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과연 아 모르겠네요 아 지능 갓소농국 나왔습니다 이거 뭐 그냥 뭐 무지개 만드는데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두번의 연속뽑기를 했고요 자 오늘 뽑은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목록 자 팀에서 아이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에 패스캐 나왔어요 저 정말 안 나왔었거든요 아 진짜 드디어 자입산 순으로 했을 때자 이렇게 오늘 노렸던 초세인 손오반 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안 나왔었는데, 정말 나와서 즐겁고, 어, 이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키워볼지, 어, 이제, <웃음> 초격전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얘, 독한시키려면. 그쵸?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어, 뽑기 영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스트리밍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시면은 와서 제가 하는거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뽑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좋은 뽑기 되길 바라고요 다음 뽑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